하나님이 사사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표현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들은 선택받고 선별받은 듯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말과도 구분되는 느낌입니다.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우리 사사 읽으면서 어,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, 우리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떠올리셨습니까? 전사님 떠올리신 분 혹시 있을까요? 우리 예언자들,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고난받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막 떠올리고 이러신 분이 있을런지요.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약에 한국 사람은 안 나와요. 전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고대 이스라엘입니다. 우리가 아니잖아요. 근데 아브라함 보면서 목사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아브라함 보면서 날 생각할 겁니다. 너무 당연한 것, 구약의 사사는 날 생각하라고 이 본문이 존재해요 구약의 아브라함 오늘 우리한테는 나를 돌아보라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예레미야는 나를 돌아보라고 있어요 구약의 왕은 누군가요 나예요 구약의 예언자는 누군가요 나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군가요 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셨고요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 역시 왕 같은 제사장,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,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. 근데 우리 교회가 주로 교역자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던 것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어, 어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제사장. 이게 우리의 확고하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것입니다. 우린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인데 직장이 노동자인 사람이 있고요.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요.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요.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로서 일터가 현대 세계에 와서 직업이 다양화되다 보니 그 직업의 현장이 달라져서 누구는 목사, 누구는 교사, 누구는 뭐 다른 현장 노동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다 절대 그거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겁니다. 목사와 노동자는 노동자는 사실 목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교사라고 해두죠. 목사와 교사는 노동의 현장이 그것이 목사라고 성직이고 교사라고 성직이 아니냐 하면 개신교 신앙을 버려라 라고 제가 가톨릭 신앙은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고 개신교는 목사이든 교사이든 성직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개신교 신앙이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. 그래서. 내가 맡은 이 성직,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성직 속에서 어떻게 왕으로, 제사장으로, 예언자로 살 거냐. 그게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. 주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절대 교역자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.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. 우린 주님의 종으로 부른받은,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주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.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목사에게 넘어지지 않고 계 개신교 신앙이죠.